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5월 12일 화요일 업데이트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전 5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되고요 주점검 내용은 신규 특화 5종 추가가 되고요 대상 정, 대상은 정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신규 특화 추가에 따라 대장님들의 기존 특화 상태는 초기화가 된다고 하니까 점검 후에 꼭 특화부터 찍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특화들이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공통적으로 이제 근거리 캐릭터들은 방어력이 증가하는 게 추가됐고요 원거리들은 어, 이동속도가 추가되는 게 생겼네요 하지만 이거는 찍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추가된 거는 이제 각 캐릭터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어깨치기 스킬 사용시 일정 확률로 3초간 공격속도 및 이동속도 증가 어 3초? 어 의미 없는 스킬 같은데 3초면 매지션 일반 공격 사용시 일정 확률로 현재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이 감소합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매지션이 쿨타임 감소 스킬이 한개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매지션 떡상이죠 지금 자 다음 건슬링어 신속한 장전 사용시 일정 확률로 10초간 치명타가 증가합니다 어 건슬링어는 계속 특화 관련은 어 치명타 쪽이 많네요 어 신속한 장전은 그거죠 그 스킬 다섯 개 쓰고 바꾸는 그걸 말한 거겠죠 제가 건슬링어를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정확히 스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나이트는 검의 충동 살해 방출 사용시 10초간 피해 감소가 증가합니다 어, 나이트는 완전히 이제 탱커 방어력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오로드는 피격시 일정 확률로 10초간 상태 이상 저항이 증가합니다 어, 피격시 일정 확률로 증가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PVP 전용인 것 같네요 엑슬러 절묘한 직강 기류 왜곡 스킬 사용시 일정 확률로 70초간 7명타 증가율이 증가합니다 오 어, 70초 동안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저는 일반 공격 사용시 일정 확률로 현재 스킬 재생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오 어, 이거 매지션하고 같 네요. 어, 근데 아처도 쿨타임 좀 짧은 편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매지션보다 공격속도가 그 일반 공격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발동이 잘할 것 같네요 아차는 다음 어세신 치명타 발생시 일정 확률로 5초간 대상의 공격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아 치명타 발생시네요 일단 투력 차이 나면은 전혀 발동할 수 없는 스킬이 되겠네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생명력 증가율 그리고 PVP, PV, 치명타 피해 감소 방어력 증가율이 이렇게 또 생깁니다 어, 여기 있는 해당 스킬들은 특화를 내가 이제 직접 찍는 거기 때문에 선택해서 원하는 걸 찍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차원 난투전 보상 변경. 어, 승리 서버는 이제 그 망토 제작소와. 오, 용사의 증표라고 새로 생겼네요. 용사의 증표 10개 추가. 패배 서버는 5개 추가. 그리고 순위 보상으로 이렇게 또쫙 있습니다. 오, 혼돈의 방어구, 신비의 방어구 도안. 이게 이제 엘튼 장비에 대한 그 재료들인데 이걸 이제 또 받을 수 있게 되네요. 거기에 플러스 용사의 증표. 용사의 증표 뭐 하는 걸까요? 아, 여기 밑에 설명 있습니다. 용사의 증표의 사용처, 부입보 상점에 이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뭐야. 상급 영웅 장비. 기속인데, 어, 확정인 것 같습니다. 축복받은 강화 주문서, 조조받은 강화 주문서 선택. 네, 축복받은 영어석 정화수, 이거 신화로 가는 그 정화수입니다. 다음 희귀에서 영웅 스킬 교본 상자. 와, 이거 다섯 개다 좋은데? 아, 근데 하필이면 차원 난투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나, 나는 갈 수도 못, <웃음> 난 가지도 못하는데, 이거? 아이, 아 뭐야, 이벤트 왜 이래? 다음 레벨 순위 보상 변경. 나, 아, 이거는 랭킹에 대한 그 보상 변경인 것 같네요. 어, 기존에 이렇게 있던 거에서 이제 데빌 체이서 네 번째 스킬까지 11등부터 30등까지 주도록 되어있네요 31등부터 50등까지는 아예 싹다 바뀌었네요 데빌체이스 네번째 스킬 그리고 pvp 추가 방어력이 80으로 증가되고 pve 피해감소 3 증가 최대 무게 100 증가 그 다음 51등에서 100등까지는 어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마력 핵상정 가격 변경 어 마력의 그거죠 마석 갈아서 새로운 마석을 바꾸는 거 기존 대비 이만큼 더 줄어들었습니다 파르비디아는좀더 싸졌네요. 아, 안타깝지만 허상의 파르비디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개선으로 뭐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어, 오늘 어, 별 차이 모르겠고요. 이것도, 음,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템 수집이 추가됩니다. 장비, 영웅 장비 수집이 추가됩니다. 와, 벌써 나와버렸네요. 브렐란무기 2종, 방어구 3종, 장신구 3종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신규마석 수집이 생겼습니다. 바말론, 기만의 바말론. 이거는 이미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건 존버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브렐란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아무래도 위에서 용사의 증표로 이제 지판슈를 뿌리다 보니까 수집으로 브렐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 문어 주화 상점이 리뉴얼된다고 되었습니다. 펭귄트 교환소에 검은 문어 상단이 리뉴얼되고요. 상품 가격 및 눈부신 장신구 상자에 영웅 등급 확률 획득을 상향해왔습니다. 어 예전으로 롤백 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냥 영웅 등급이 좀더 확률이 올라간 그런 상점과 같습니다. 개수도 많고요 어... 요 옛날 같았으면 무조건 한 개씩 나왔는데 이거는 모르겠네요. 내일 패치 후에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벤트로 검은 문화주화 이벤트 상점이 열립니다. 개정 한정으로 브렐란 무기 방어구 장신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검은 문화로. 어 이거는 이제 굿섭 같은 경우는 이걸로 수집을 하면 되겠고요 신섭에 아스카타네 하신 분들은 못 맞추신 분들은 검은 문화주화로 이제 브렐란 세트를 맞추낼것 같습니다. 어, 방어구는 4회 한정 무기는 2회 한정이니까 어, 없는 파트만 골라서 강화도 도전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정의 달 맞이 7일 출석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지 이벤트 공지에서 봐야 될것 같고요 기간 2주 동안 진행됩니다 5월 25일날 끝나네요 그리고 가정의 달 맞이 핫타임이 또 시작됩니다. 오후 9시부터 열, 12시, 다음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이거 주말이죠. 시간은 똑같네요. 이, 이때까지 하던 핫타임하고 어떤 부분이 경험치인지 골든지 아니면 둘 다가 되는지는 나중에 이벤트 나올 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대장님을 위한 성장 이벤트 2탄 이거 지금 바뀌게 되죠. 내일부터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 안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지금 이 이벤트가 수정되기 전에는 부캐로 만들어서 똑같이 80, 85, 9 0레 부캐로 똑같이 키우면은 영웅동료를 무조건 하나씩 받았거든요 결국은 지금 기본 부캐를 4개를 만들 수 있는데 4개를 다 80렙 찍으면은 영웅동료 4개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였죠 이 문제점을 이제 꽂아 이제 이벤트를 바꾸게 된 건데요 기존에 80렙을 달성 못하신 분들은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봉캐죠봉캐 본캐. 하지만 이제 부캐로 할 시에는 그 부캐 대상은 영웅동료를 받는 게 아니고 축복의 주문서 선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웅동료를 어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 됐고요 기존에 키우시던 분들 이제 80로 못 찍으신 시 분들은 이 영웅 동전을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당전 학자인 학원이 종료됩니다 와우 굉장히 빨리 종료됐네요 보통 이벤트 몽틈은 한달 가까이 진행했었거든요 어, 이번엔 굉장히 빠르게 이벤트가 종료되었네요 아, 학자인 학원 이벤트 상점은 5월 1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점 이용 가능 시간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잘 생각하셔야 할게 오늘 오늘 마지막 거 달려야겠죠? 점검이 5시까지입니다. 오늘 거 쓰시고, 그, 추가 시간, 받은 거 있죠? 푸시 알람을 받은 거. 그것도 쓰시고, 이거 새벽 4시에 알람 맞춰놔가지고,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세요. 새벽 4시에 몽틈 초기 하거든요?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셔서, 1시간, 점검 전까지 딱 1시간. 한 시간, 정검 전까지 딱한 시간, 학진하고한번더할수 있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못 하신 분들은. 한번더할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제일 큰 게, 이제, 이, 신규 특화에 대한 내용인데, 어, 이 내용에, 그게 없다 이 특화 포인트 특화 찍는 포인트가 내용이 없네요 이거 이 내용이 없고 특화만 추가된다고? 왜 그렇게 나눴지? 댓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 여기 있네요 이 특화 추가 획득처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패치가 아닌 다음 패치에서 나올 예정인가 보네요. 오늘 이렇게 5월 12일자 업데이트 정기점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v 4에 유익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